하늘의 하루는 지상의 몇 년이야? 네. 천년이라고 하죠. 지상의 하루도 천년이야.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성 하루 하루 분을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역사하려면 천년을 살아도 그걸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해. 하나님이 하루 사시는 심성을 그 공을 맞추려면 천년을 살아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야. 여러분. 하늘의 하루는 천 년인데 지상의 하루도 천 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성으로 하루를 산다 가면 그건 지상의 천 년을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뭐하라 오른밤을 떠나 엠밤을 따라, 뭐 별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루 사이에 자 하나님 마음을 벗어나서 욕심도 갖고 시기 질투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만 버텨 준다 하면 그것은 지상에서 천년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. 이거지, 그러니까.